대표님 말씀 듣고 명상 시작 전에 해보니 몸, 관찰, 몸 관찰만으로도 깨어남이 있고 잡념일 때도 몸에 불편함이 있을 때도 몸 관찰하니까 깨어납니다. 맞습니다.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부처님이 평생 평생 깨어 계시려고 호흡 관찰하신 거예요. 호흡 알아차리셨잖아요. 부처님 몸의 움직임 알아차리시고 지금 그 남방불교 이빠사나 선 하는 거 원래 이제 사띠죠 이빠사나는 지혜인데 이빠사나 지혜 닦으려고 뭘 하느냐 사띠라고 선을 해요. 알아차림 선. 그 알아차림 선이 원래 그러니까 몸만 알아차려도 다 열반. 저기 지금 깨어남이라는 게 열반이에요. 열반 접속이에요. 지금 하신 말씀이 엄청난 얘기인 게 남방불교 공부하는 분들, 초기불교 공부하는 분들 호흡만 알아차려도 열반 접속이 바로바로 바로 돼야 돼요. 그걸 모르시니까 자꾸 열반을 멀게 생각하십니다. 아잔브라민이 이런 분들이 열반을 아주 그냥 하늘로 날려버렸어요.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게 열반을 어려운 걸로 만들어버렸습니다. 모든 탐진치가 다 없어져야 열반이다.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. 되나? 되나 해보세요. 아닙니다. 지금 이미 열반인데 지금 호흡만, 몸만 알아차려도 이미 열반인데 요걸 모르니까 죽어라고 없는 열반 찾습니다. 현상계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열반을 찾아댕기니까 지금 난방불교에서아라한이안 나와요. 잘못된 열반 개념 정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지금 남방불교에서는 아라한이 안 나고요. 열반을 한으로 날려버려가지고 저기 선불교는요. 또또 또 견성을 그냥 산으로 보내버려가지고 견성을 못합니다. 돌아버려요. 정말. 지도 견성 못하고 남들도 견성 못하게하고 이거 바리세파도 아니고 딱 이게 모든 종교의 지금 현 상황입니다. 기독교 가면 성령 체험을 못해요. 남방불교 가면 열반을 못 만나요. 선불교 가면 견성을 못해요. 이슬람 갔는데 알라랑 접속이 안 돼요 다 이런 식이죠